지금 이렇게 간다 얘가 아래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세워서 치는 순간 뺐다가 때리는 거야 눌러야 돼, 더 뒤에서 치지 말고 내 앞에서 거기서 때려야 돼, 거기서 네. 그 대신 내가 약하게 보냈으면 은 약하게 걸고 라켓을 들고 나서 이 사람이 올리는 거 아니면 앞에 준비를 하는 거야 뜨지만 않으면 드라이브. 음. 자, 준비. 아이고, 쏘리. 나, 앉지 마. 그렇지. 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앉으니까 위로 가. 왼발 잡아놓고, 뻗어야 돼. 자, 엄지. 엄지 눌러. 나, 그렇지. 발 닿는 순간. 일자로 뻗어간다 생각하고. 나, 둘, 셋. 나둘셋나 그렇지 방금 잘했어요 팔 먼저 발부터 가지 말고 팔 먼저 그렇지 자 길이 조절하고 나 지금 공이 어떻게 가요 그러면은 전이한테 푸싱으로 끝나버린다 사이드 쪽으로 일자로 뻗어야 돼나 2, 그렇지. 나둘 약해도 되니까 일자로 뻗어요 일자로 그렇지 나둘나둘 그렇지 나둘 자세 낮춰요 빠르고 낮게 간 거는 팔쭉 뻗고 그렇지 나 기다렸다가 그 오는 순간 빠르게 나둘 나이스 나둘 방금은 셔틀이 오잖아요 자 가운데서 여기까지 한번 와 보실래요? 시작 나 스톱 얘랑 얘거리으면 너무 멀어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순간에 빨리 때려야 되는데 공이 한참 앞에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엎으니까 공도 엎어서 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더 기다려 그리고 때려 더 이게 뭐야? 아에서 이게 뭐예 세워서 때려 그렇지 더 때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쟤 아래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세워야지 왜요? 이거? 자, 준비 하나 둘셋 하나 그렇지 그, 잘했어요 세워서 그대로 눌러 그대로 아니야 아, s o r r 나 나이스 둘 하나 둘나 다시 엄지 때려 지금 이렇게 간다 얘가 아래로 가면 안돼 절대로 세워서 치는 순간 뺐다가 때려요 라켓 세워 라켓 세워서 나둘나둘 나, 둘.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내가 약하게 보냈으면 은 약하게 걸고 라켓을 들고 나서 이사람이 올리는 거 아니면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뜨지만 않으면 돼. 쭉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팔 둘. 먼저 하나 둘셋 그렇지 둘셋 아니야 아니야 더 눌러 눌러야 돼, 더. 뒤에서 치지 말고, 내 앞에서. 거기서 때려야 돼, 거기서. 그렇지. 드라이브 걸고, 반대 스매싱. 걸고, 스매싱, 때려야 돼.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나 걸고, 나, 둘, 셋, 나, 오케이. 걸고 다시. 나, 둘, 셋, 넷, 스윙. 나, 자, 드라이브 뜨면은 제가 다시 때릴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브가 두 개가 되겠죠. 근데 드라이브 잘 때리면 제가 올릴 거예요. 저쪽으로. 나, 둘, 셋, 넷, 스윙. 나, 그렇지. 둘, 뜨잖아. 뜨면, 제가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뜨지 않게. 계속. 연결. 다시 미 나, 나, 둘, 나, 팔. 나, 둘, 시작. 나, 둘, 셋. 그렇지. 나, 오, 나이스. 올렸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잘해 놓고 올리면 안 돼. 눌러. 나. 나이스. 걸어가면 안 되지. 더 빨리 가서 더 위에서 때려야 죠 준비. 오른발 찍고나둘 셋. 나. 그렇지. 걸고 오른발 알 아, 소리. 잘했어, 잘했어. 나. 둘셋 넷. 나. 걸고, 우와, 나이스. 근데 이니메요? 자, 나, 준비, 팔 먼저. 나, 나. 하나. 자, 하나만 더. 자, 잘할 때까지. 나 둘, 셋, 넷. 근데 이거 스텝,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밀렸을 때 쓰는 게 좋고, 지금처럼 찬스 볼 때는 빨리 가서 점프하는 게더 좋아요. 이제 저기 갔던 이유는 이제 드롭 밀렸을 때좀더 여유있게 가는 스텝이었던 거고 공이 짧고 위로 뜨면은 그냥 바로 점프하는 게 좋아요 늦추지마 네. <웃음> 바아주세요 짧고 위로 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발 오른발 잡고 점프해요 시작 하나 둘셋넷나 다시 하나 길게 밀어. 낮게. 그렇지. 둘, 셋, 넷. 나 둘. 박자가 느려요. 탕탕. 탕. 시작. 탕탕. 탕. 그렇지. 아이고, 소리 넘겨줘. <웃음> 시작. 나 둘. 나 둘. 끝내. 이게 게임 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웃음> 찬스 볼도 확실히 끝내줘야 돼. 나 둘, 셋, 넷. 그렇지. 나 좋아. 얘가 너무 부드러우면 안 된다 했어. 각 잡아야지. 나 둘, 셋, 넷. 스윙. 나 둘, 나. 잘했어. 박지, 박자 맞춰봐.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나둘 잘하는데 <웃음> 자 지금처럼 준비 시작 나둘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잘 걸어서 공이 앞쪽으로 짧게 뜨면은 발이 뒤로 가면 안되고 앞으로 들어와서 빨리 끝내야 돼요 무조건 뒤에가 아니에요 내가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공이 달라져 그렇지 나 앞으로 오면 내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나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드라이브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대각 드라이브 칠 수도 있는 거야나둘셋넷 그렇지 나 다시 나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나 다시 아이고, 나나 둘, 나 하나, 둘, 고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이스 <웃음> 하나, 둘, 셋, 덜고 나 서로 드 하나, 브 다시 해봐 하나, 서로 드라이브 둘, 셋. 그렇지. <웃음> 계속 그렇게 바뀌면 돼요. 아, 준비. 나, 나 낮게 오면 어떻게 쳐야 돼? 나 둘, 가. 준비. 나할수 <웃음> 있어. 할수 있어. 항상 여러가지 생각해야 돼. 드라이브로. 나 둘, 셋. 드라이브. 걸고, 아이고, 쏘리 걸고, 하나, 둘, 셋 몸부터 가는 게 아니라 라켓부터 가서 거리 조절을 해야 돼 자, 나, 거리 조절 그렇지 나, 둘, 셋, 넷, 스윙 나, 둘, 셋, 넷 나, 어, 나이스 나, 다이어, 쏘리 어, 근 드라이브 잘했어요 시작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라, 하나 라, 둘셋 때리고 하나 둘저 때리라고 주는 거죠? 그렇지 저 때리라고 주는 거죠? 저 때리라고 주는 거죠? <웃음> 뜨면은 안돼 일자로 뻗어 둘셋넷 스윙 하나 둘셋 손목 나 손목 눌러 앞으로 그렇지 걸고 나둘셋 손목 나 다시 나둘셋 그렇지 나둘 아유 소리 하나 더나둘 나이스 오 잘했습니다